밥이, 밥이 똑같해 아줌마 식당 추천합니다, 여러분. 안녕거요 맛있어요. 고향 맛이. 태국에서는 한국이 고향이고, 한국에서는 태국 고향이 왕국에서는 태국고향이다 먹고 나왔는데요 아줌마 식당. 그리고 오세요. 한국 음식 생각나는 사람들. 치앙마이 아줌마 식당. 자! 보이지도 않는데 그니까! 자연광 끝났어 <웃음> 지금? 아침 몇 시?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침에는 한식당가서 갔다와서 퍼즐러 자고 <웃음> 이제야 나가요 밤인데 <웃음> 뭐 어때? 어? 이렇게 맞췄어요 준비를 이렇게 <웃음> 깜깜해서 안녕? 깜깜해서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툭툭이를 안 타네 생각해 보니까 툭툭이 아, <웃음> <톡톡이> 타기 싫다며 <웃음> <웃음> 어, 안 돼. 재밌긴 할 거야 사는 <웃음> 맞아 그래 재밌 <웃음> 재밌을까 여행 기분이 좋고 <웃음> 청도이 갈 거예요. 맞아요, 청도이. 존맛탱이거든요. 저는 절대 블랙리스트가 아니랍니다. <웃음> 우리는 바로 결정되면 바로 타거든요. 맞아요. 늦게 와도 기다려요 10분동안 기다려줘 <웃음> 맞아요 <에이> <웃음> <웃음> 지금만요 4분으로 들어갔어요 <웃음> 원래는 2분이었거든요 근데 4분이 됐어요 언제 마갈려 두인이랄까 이거 아무지 아니 출발 안하자 안 <웃음> <웃음> <아예 출발 안 웃음> 그래. 새로운 사람을 <웃음> 그 구했어요 2분이 남았대요 보내볼까요, I'm so hungry, so. Come here. Faster, faster. 오늘은. 진닭을샀어요 맞아. 오늘 마트도 가고.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포늘를 오늘은. 오라 도대체 뭐, 도대체 뭘 보는 거냐, 소리. 아니, 너무... 그거 성규? 아, 성규? 만화, 만화야, 아시죠? 아, 아그 책이지, 만화책. 응. 아, 몰라, 알것 같아. 응. 아, 것 같아. <웃음> 오늘 똥머리됐어요 이렇게. This is fake, 이건 가발이죠. This is fake. 오예! Oh yeah, 도착했대 oh yeah. Oh yeah. 도착했어 oh, oh. <웃음> 저거 저거 엄청 빨리 왔다 저건 차 번호 나오면 안되니까 차 번호 이렇게 가리고 번호 나오면 안돼? 안되지 않냐? 진 왔어요 아와티카 여기 좀잘못신분이서 노래가 태국 블랙핑크 틀어주세요 블랙핑크 리사 Do you know, Do you know 블랙핑크? <웃음> BTS Do y you know BTS? 성도이 식당이에요 저희가 <웃음> 거기 맛있다, <웃음> 여기. 여기가 바로 카기, <거기? 웃음> 맥주랑 닭고기랑 삼삼이랑 음. 먹을 거예요. <웃음> 메뉴가 여기 방금 안썼어요 의자가 뜨끈뜨끈하오. 카이영 랑콤. 이 무대 뭐 <보면> 뭐였지? <웃음> 이거랑 그거랑, 그거랑 그 야채 같은 거. 응응응. 삼삼. 시간. 뭐를 가는 거지? 아, 돌아봐. 어제 어땠어? 오. 치킨라이스가 왔어요. 간장 네. 소스. 이거는 뭐 찍어 먹는 거 같아. 우리 꼭 이거랑 이거랑 이거 먹는 거 같다. 아 그런 가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랑 이거 갖다 보니까 이거 밥에 비벼 먹는 건가? <웃음> 반찬. <목소리도 웃음> <웃음> <웃음> 그니까 리얼 현식이에요 스키라이스 맛있겠다. 디카가 진짜 잘 나오는데. 맞아, 맛있게 나무. <웃음> 음. 닭 껍질도 이렇게 있고요. <웃음> 껍질. 간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응. 간장에. 간장에 <웃음> 찍어서. 청도이스페셜소스스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아. 이걸 대신 시켰네 매우 작아요 이기비 어? 아? 이거 추천받아서 시켰네어떤지 네. 먹어볼게요 웃기만 해봐 찍어봐 응. 이거 찍어먹는거지? 응 이렇게 생겼고 이 소스에 콕콕 찍어서 음, 음 괜찮은데? 맛있네 음. 맛있다 이제 밥 먹을게요 여기는 청도이 식당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음. 음. 음. 카메라가 꺼져서 지금 헤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음. 노래도 안뭐 음. 어? 마이크안담겨 응. 아니 진짜 카메라가 이는아그카가마야모의 정도 따라오세요 f 걸. l l o w h 얼른. 그거 같다 제니 같다 이리의친가잖아 그래? 이렇게 들어마춤추잖 어이렇게 <웃음> 하면서 문으로 이렇게 하면이 아, 어, 아이스크림 도 팔고 어, 두리안 아이스크림 어, 어, 어 어, 어 아, 하 아, 하거기우리 친구는 망고를 먹어요 망고를 먹고, 아까 방금 전에 코코넛 맛 시식해봤는데, 생각보다 애매해서 안입 중이에요.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망고, 35바퀴짜리 아이스크림이 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고향에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우리 고향 마야몰. <웃음> 여기서 엄청 쇼핑 많이 했어요. 맞아. <웃음> 오늘 살 거예요. 깡, 과일, 깡, 망고스틴, 거 깡, 망고스틴. 이리치 아니었어. 뭐야? 리치야. 리치 아, 리치네? 어, 망고스틴 거 아니다. 망고스틴은 <놀람> 검정색인데? 어, 맞아. 그거야. 아, 근데 어떻게만 다보자 <목소리나> 어, <편한> <웃음> 이게라오어아 네. 근데 아까 우리 닉스 쇼핑하는 거못 찍었다 아아아찍아아이랑 <웃음> 쇼핑했어요 과일, 망고, 망고 스팀, 망고 스틴 그리고 이거는 슈, 슈퍼에서 산 라면 컵 라면과 주스랑 그리고 건 포도? 포도 바스바스하게 한과자예요 포도 과자 그리고 닉스에서도 화장품 샀는데 그거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집가서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는지 다시 그랩 타고 그랩 불러서 숙소에 가고 있어요 숙소에 가고 있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안 꺼맞고 있어요. 나 사와봐. 별로 도와주지 어? 않는데 다 지쳐있어. 나 <웃음> 너무 피곤하네. 오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렇게 도 엄청 많이, <웃음> 많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믹스. 쇼핑하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절대 지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맞아. 여기서 샀답니다. 이렇게 파우치도 줬어요. 응. 그. <웃음> 아름다운 지단분이. 진짜 응. 이렇게 줬어요. 아이 메이크업 프라이머. 원래 글리터 프라이머 사려 했는데 없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서 살려 했는데 이거는 이제 탈색하면 할 탈색 언제 할 거야? 나? 이제 이거 태국 갔다 와서 한여름 되면 속눈썹 대왕 속눈썹 하나랑 데일리 속눈썹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브로우 펜슬 이거 너무 좋아서 작년에 샀다가 또 샀어요 세개 샀어요. 세개 사가지고 하나는 두개는 저쓰고하나 언니 줄라고 이 색이 색이 제일 예뻐요 이거 뭐야 왜안 나와있어 음. 아 이렇게 초점이 잘안 맞냐? 이거는 옴브레 블러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아이브로인데 골드 <웃음> 탈색하면 쓰려고 샀어요